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 실습 지금 우리가 중급 음, 상세 페이지 디자인 중급의 수업 중에서 상세 페이지 세부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실습에 있는 이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는 실제 스톱팜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길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에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드는 영역들이 쭉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사진이죠. 사진을 넣은 부분이구요. 여기는 텍스트를 입력한 부분이고 또 사진 들어가고 그리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이런 타이틀 영역 같은 것도 들어가구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예, 스마트 에디터에서 타이핑이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진을 삽입을 했구요. 그리고 검색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인데 어, 이렇게 설명글도 폰트를 사용해서 이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할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배송에 관한 이 영역들을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어, 마스크의 개념 이라든지 클리핑 마스크의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그 외에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구요 어, 이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토샵 파일은 뭐 여러분들 다 있으시니까 이걸 제가 참고를 하라고 드린 거고 참고를 할때 레이어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드린 포토샵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폰트를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만약에 떴을 경우에는 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지금 제가 나눔스퀘어라는 폰트를 썼고요. 그리고 코퍼브 바탕 볼드라는 서체를 썼는데 어, 이두 개는 다 무료 서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없다라고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돈 리졸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 상황에서 텍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서체가 없어서 제대로 어, 어, 보여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어, 서체 없다고 라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서체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원래는 이런 서체였는데 제가 건드리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이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일부 영역에 들어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얘는 가로가 860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단은 대략 한1000 픽셀 정도 잡아놓고 만들다가 부족하면 더 늘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습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은 제가 이 실습 파일 폴더 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새 창을 하나 꺼내게 될 건데요. 자새 창은 파일에서 뉴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n 단축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크레이트 뉴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몇번 확인을 해보니까 새 창을 열때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웹에서 보일 파일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단위를 픽셀 단위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지금 스톱함의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니까 가로 최대 폭이 860이에요. 860 잡으시고 뭐 세로는 한 1000정도 모자라면 더 늘리는 방식 쓰시고요 해상도는 무조건 72 잡고 단위는 어, 픽셀퍼 인치를 고르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잘 바뀌지는 않으니까 항상 이 단위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특별히 바꿀 건 없어요 칼라 그죠 우리가 인쇄할 건 아니니까 rgb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바탕 색깔은 그냥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크 r e a t 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한 창이 하나 떴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어 위에서부터 제가 순서대로 쭉 만들 거니까 제일 위에 들어가는 부분들 어 제가 미리 볼 거를 그냥 꺼내 놓을게요 작업할 거를 자 그냥 꺼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왔다 갔다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아 어, 그리고 수업 에서는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맥앤토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화면이 약간 다르거나 단축키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단축키는 제가 윈도우에 맞는 단축키를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상단에 어, 이 이미지, 트럭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건데요. 트럭 이미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로고와 글자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소스 폴더에서 실습 파일에서 여기 보면 트럭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 트럭 이미지를 가져다가 주시는데 어 보통 우리가 파일을 오픈, 어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파일을 오픈을 해서 열게 되죠.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폴더에서 어 그냥 포토샵으로 드래그해서 들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실 때 화면에 놓아 버리면 그냥 레이어로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클릭앤 드래그를 하시되 화면 위가 아닌 이 위에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탁 자, 다시. 잠깐 말을 안 들었네요. 자, 이렇게 위에다가 탁 놓아 주시면 따로 열리게 돼요. 이렇게. 탭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따로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차예요. 이 차를 쓸 건데 작업을 할 상세 페이지도 바탕이 흰색이고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 소스에서도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뭐 얘를 눕기를 열심히 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어, 툴 중에서 여기 있는 마키툴 어, 사각형 선택 툴로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툴 박스도 여러분들이 어, 평소 때 쓰던 거 하고 조금씩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윈도우에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에센셜 디폴트죠 디폴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화면 모드가 디폴트로 바뀌는데 이 디폴트가 필요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화면 모드를 그래픽 앤 웹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픽 앤 웹으로 설정을 하면 여기 있는 툴 박스도 여러분들이 평소 때 쓰던 것들이 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에센셜을 하시고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좀꺼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런돼 있는 것도 꺼줄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안 쓰니까 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은 뭐쓸 거니까 그냥 그대로 예, 둘 거구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타임라인도 저는 안쓸 거기 때문에 다 닫아버렸어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예, 지금 툴박스도 보면 꾹 눌러보면 이렇게 안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모든 옵션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가 되구요. 여기서 사각형 셀렉트 툴. 선택하시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의 영역을 복사를 해야겠죠. Ctrl+C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고요.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Ctrl+V 해서 붙여넣으면 어좀 크게 들어왔죠. 여기서는 실제 100%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 거죠. 좀 사이즈가 크네요. 그래서 얘를 사이즈를 줄입니다. 다시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얘를 어,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사이즈로 컨트롤 T 눌러서 자 알트 시프트 잡고 자, 이렇게 줄여주면 한 가운데 앵커 포인트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축소 확대를 비율 찌그러틀림 없이 할수 있어요. 컨 l t 알트 시프트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잡기 이렇게 움직여요자 그런데 이렇게 줄였다가요 또 나중에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늘렸다가 하는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지금 이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창이 떠 있을 때는 뭐 아직 엔터를 치지 않은 경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엔터를 쳐 버렸다가 다시 마음, 마음에안 든다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알트 i 프 t 눌러서 늘리면요. 화질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 다시 복사해서 자, 갖다놔 볼게요. 자,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고요. 이 자체를 지금 얘 보다는 지금 사이즈보다는 더 늘리면 당연히 화질은 안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컨트롤 T를 써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다가 엔터 치고 어, 또 이게 아닌데 크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크게 늘렸을 때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자 여기 레이어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누르시거나 혹은 필터에서 컨버트 투아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를 누르시면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 작게 늘리거나 줄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를 화면의 정 중앙에 넣고 싶을 때는 화면의 정 중앙을 찾아야겠죠. 그 찾는 방법은요. 자, 일단 잠깐 레이어 눈을 꺼주시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Ctrl+A를 누르면 전체 영역이 선택돼요. 예, 컨트롤 A는 자주 쓰는 건데, 셀렉트 메뉴에 이렇게 있어요. 예, 맥앤토시라서 이게 단축키가 좀 틀리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얘를 누르면 전 영역을 선택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R. 예, 컨트롤 R는 룰러예요. 여기 테두리에 줄자가 나오는데, 얘는 뷰 메뉴에서 쭉 내리면 중간에 컨트롤 R 나옵니다. 자, 이렇게 줄자가 나오죠. 자 줄자에서 드래그를 쭉 하면 라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라인을 가이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간쯤에 오면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셀렉트 영역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여기 좌측에서 룰러에서 꺼내서 놓으면 또 딸깍하고 걸립니다 딸깍 걸리는 느낌이 나요 여기가 정중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셀렉트 영역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셀렉트 영역을 해제합니다 메뉴는 여기 있어요 d 셀렉트 셀렉트 안하겠다 자, 셀렉션 하게 풀렸죠? 자, 여기가 정 중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눈을 켜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딸깍딸깍 걸려서 이 보라색으로 중간이 표시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얘가 중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실제 확인하실 때는 얘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조절자가 나오거든요. 그트랜스폼 조절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면 정중앙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이 트럭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 가지고 올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버려서 여기가 좀 여백이 많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가져다 붙인 얘도 자 컨트롤 T를 눌러보면 테두리에 흰색 영역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자 레이어 끄고 확인해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흰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Ctrl T, 예, 정중앙은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를 눕기를딴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정중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정중앙만 믿지 마시고요 자, Ctrl T 누르고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조금 줄여서 예,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맞췄어요 자,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음, 눈으로 좀 맞추셔야 돼요. 아, 컴퓨터만 믿지 마시고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어, 조금 더 이쪽으로 보내야 되나? 자, 이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쓰는 겁니다. 좌우 방향키. 자, 오른쪽, 왼쪽. 좀 많이 움직이고 싶으면 Shift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10픽셀. Shift 안 누르면 1픽셀씩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으로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걸 제가 저는 심리적인 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자, 오케이. 그리고 이 위에 패스트 시핑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 싶은데요. 어, 지울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레이어에다가 바로 검은색 깔 브러쉬로 칠해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뭐 페인트 통을 부어 버리거나 아니면 색을 칠하는 단축키를 써서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레이어에서 바로 작업이 안 돼요 이유는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가 됐기 때문에 픽셀을 수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서 지우거나 덧 칠하거나가 안 돼요 그러면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세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뭐 이런 라소 툴이나 폴리고알 라소 툴 같은 걸로 자, 폴리고알 라소 툴은 클릭 클릭 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마무리는 첫 지점에 가면 이 커서 끝이 동그란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때 클릭하면 마무리가 돼요. 자, 이만큼 영역을 이 레이어에다가 검은색 이게 검은색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스포이드 도구 가지고 자 스포이드 도구를 스포이드 도구 여기 있죠 스포이드 도구를 가지고 여기를 콕 찍으면 같은 색깔이 나와요 예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죠 완전한 검은색은 여기고요 스포이드 로 찍었을 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약간 푸른기가 있는 검은색입니다 눈에 티는 잘 안나지만 정확한 색을 선택을 해서 그럼 여기가 방금 찍은 색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개를 색을 채워줍니다 색을 채워 주실 때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 여기 그레디언트 툴 속에 숨어 있는 페인트 버킷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색을 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돌릴게요 컨트롤 Z. 혹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툴 같은 거 바꾸는 것도 좀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툴이나 선택되어 있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메뉴에 보면 에디트에 필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Shift하고 f 뭐 5번 쓰는데요 사실은 이걸 잘안 쓰고요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어, 키보드에 어, Alt Delete하고 Ctrl Delete를 쓰거든요 예, Alt Delete를 누르면요 여기 있는 전경색이 칠해져요 Alt Delete, Alt Delete 그리고 Ctrl Delete를 누르면 후경색이 칠해져요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정경색을 채워 넣습니다. Ctrl-Delete, Alt-Delete,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색이 채워졌으면 여기 레이어가 그냥 덮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영역을 칠한 거고요. 그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로고를 하나 올려야죠. 자, 요거는 닫아버리시고, 다시 소스 폴더 가가지고, 자, 여기 로고를 드래그해서 또 여기 위로 살짝 자, 여기 살짝 풀리네요. 자, 요쯤에. 여기 탁 놓으면 창 열렸죠. 자, 요거는 테두리가 지금 없어요. 네, 투명 파일. 테두리가 투명인 PNG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입니다. 자, 얘는 몽땅 선택할 거예요. 예, 네, 컨트롤 A. 몽땅 선택. 그다음 컨트롤 C. 선택 영역 카피. 작업 영역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 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바로 위에 이렇게 붙어지게 되죠. 네, 사이즈가 좀 크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자 알트시프트 잡고 쭉 비율 맞춰서 줄이고요. 적당한 크기로 여기에 두겠습니다. 자, 테두리에 흰색을 또 쳐야 됩니다. 얘는 어, 샘플을 볼까요? 예, 테두리에 흰색이 살짝 들어가 있죠. 예, 검은색에 검은색이 있으니까 잘안 보이네요. 묻혀서 자, 얼굴이. 있는 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특수 효과 fx라고 있어요. 이펙트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스트로크 라고 있는데요. 스트로크를 바로 선택하셔도 되고 이 블렌딩 옵션을 눌러도 뭘 눌러도 이 창이 떠요. 어떤 걸 눌러도 자 여기서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시면 테두리를 먹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검은 색깔 돼 있을 거예요. 이 칼라를 흰색으로 클릭해서 밀어서 이까지 올리면 흰색이 딱 나오죠. 자, 흰색을 선택하시고, 자, 방향은 인사이드, 이 안쪽 부분이 아닌 아웃사이드,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쫙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예, 테두리가 적당한 수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한3 정도 할게요. 자, 오케이.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펙트에 스트로크를 썼다 나오고요. 뭐 필요 없을 때는 눈 꺼버리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제가 이렇게 뭐 대한민국 육관공명장 김종진 이렇게 썼는데 뭐 여기서는 텍스트 툴 그리고 흰색 정경색 구경색 바꾸기 입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얘를 탁 누르면 무조건 검은색 무조건 흰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흰색을 바꿔 주시고요 여기서 클릭 한번 하시고 가운데 정렬로 돼 있잖아요 예, 툴은 여기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글자 크기는 나중에라도 조절하면 되니까 그냥 뭐 여기서는 한요 정도 조금 더 작게 요 정도 선택하시고요 서체는 지금 제가 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거나 비슷한 거 쓸게요. 이렇게 나눔 송글씨라는 걸 골랐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어. 어, 이 지금 옵션이 되게 이상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글자는 요만큼만 쓰고요. 어, 툴을 이렇게 딱 바꾸시면 예, 타이핑되는 게좀 끝나거든요. 예, 행간이 지금 너무 넓어요. 기본 속성이 이상하게 돼 있네요. 자 윈도우 메뉴에서 어, 타입 타입 타입 타입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주주주주주. 폰트 타입이 꺼내져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눈이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음. 그냥 저기서 찾는 게더 빠르겠네요 그냥 여기 T자를 여, 선택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여기서 툴을 T를 바꾸면 여기에 있어요 캐릭터 예. 아 타입이 아니고 캐릭터였어요 제가 다른 툴라고좀 헷갈렸어요 캐릭터 에 네, 패러그래프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캐릭터 꺼내시면 나옵니다. 자, 서체랑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돼 있는데 여기 행간이 굉장히 이상하게 세팅이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세팅들을 한 방에 바꾸는 방법은 여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면 리셋 캐릭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성들이 다 기본값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글자도 기본 색깔이 돼 버렸네요. 자, 다시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글자도 지금 기본으로 돌아갔죠 아까 전에 썼던 거뭐 이런 거 해볼까요 저는 아, 이런 거요 뭐 샘플대로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간도 지금 글자보다는 글자하고 행간이 똑같으면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글자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거나 여기서 골라 주거나 아니면 숫자를 입력을 하거나 찍어서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 주시면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거나를 할수 있어요. 자, 수체가 조금 더 커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 정도 또 행간도 야장 넓혀주고요. 그리고 자간이 지금 너무 널널하니까 여기는 있 자간도 조금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냥 던져 넣을게요. 그리고 글자의이 장평은요, 100% 쓰지 마시고 한 95% 주는 게 대체적으로 다 이뻐요 글자들이. 원래부터 글자가 호, 이렇게 홀쭉한 글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 끝났죠. 텍스트, 그다음에 로고. 부분 그리고 트럭 위에 있던 글자를 지운 레이어 그리고 트럭 레이어 자 이것들이 전부 다한 요소 잖아요 얘를 결정짓는 자 클릭 시프트 클릭에서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g 예 그룹 컨트롤 g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돼요 자이 안에 다 들어갔죠 이름은 제가 좀 쉽게 여기는 뭐 상단 트럭 이미지 라고 폴더명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단부분 작업이 일단은 완료됐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때까지 저장을 한번도 안했죠 컴퓨터 꺼지면 이때까지 작업했던거 다 날라가니까 파일 세이브 한번 하시고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뭐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름을 상세 페이지 배송 설명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 자, 자 이어서 아랫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길면 좀 지겨우니까 여기서 제가 끊고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